자, 큰일 났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철. 철을 얻으려면 뭐 이런저런 땅을 많이 파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사다리를 길게 이렇게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다 파버릴게요. 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자,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음, 여기는 이쪽에다 바닥을 좀 만들고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이 위에다가 뭐 건물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하고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채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철을 발견할 때까지 좀 버텨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다리 연결이 안 되는 데는 음, 이런 식으로 계단을 좀 연결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사다리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러면 이동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속도 빠르게 해볼게요 나올 때까지 버텨볼게요 그리고 점점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생산량을좀 늘려가지고 나중에 좀한 번에 팔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있죠 할게요자다 팔아버릴게요 호잇 자 돈이 쭉쭉 벌리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버텨볼게요 그리고 미리 발견된 거는 미리 파버릴게요 다시 한번 보는 건좀 피곤하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있네요 자 이런 것도 다 파버릴게요 그이 사이에다가 계단을 만들던가 그렇게 합시다 자, 올라갈 수 있게 해 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도 광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보고 됐죠?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를 또 파버립시다 이렇게 자 이쪽에 석탄이 나왔어요 여기다 계단 한번 만들어보고 일단 좀 채광을 시켜볼게요 여기는 딱다 파버릴게요 잠깐만 이거 반짝거리는 거뭐요 이거 철이잖아 이거 나운 좋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라인을 다 파야겠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오 좋고 야철 있으니까 좋아요 이런 거 바로 도움이 되죠 우리한테 자 일단 하나 얻었고 그래도 계속 철을 얻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땅을 뚫긴 해야 돼요 자 나오는 광석들은 빨리 처리하고 를 여기 누가 아니 길이 없니? 길이 없는 것 같죠? 길 연결시켜줄게요 이렇게 자 이쪽에 뭔가 있죠 굴이 많이 있어요 됐어 이것도 파버릴까? 타버리죠. 굴이 있을 것 같아요. 굴이 있고 좋고 올라갈 수 있니? 자 이렇게 음 이거 좀 이상하다. 위치 바꿀게요.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가?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올라가시던가 여기 또 굴이 있죠. 자 이런 거 갈아버려야 돼요. 정리합시다. 자, 정리하고. 자, 전투가 발생했어요. 뭘 원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곡괭이하고 음, 이거 빵이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철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희객사나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하고 핸들 지정하면 끝이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기대할게요. 자 완료된 건 미리 처리하고 또 돈이 딸리면 바로바로 바로 팔아버리는 거 잊지 마시고 맞네요 일단 팝시다 도, 돈이 6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야 돼요 자 광석 괜찮은 게 있나요 여기도 좀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좀 지어줄게요 이쪽은 아쉽게도 자원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있는 거 파버리면 되겠죠 자 지정을 해 놓고 아하 여기 계단이 필요하겠구나 계단 하나 더 만들어주고 또땅 파고 자 이렇게 놓고 이쪽 라인에는 건너갈 수 있게 이렇게 길을 구성해 놓고 자 이거 제공할게요 오잇자 포인트 얻었고 사실 트레이드 포인트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우리 탐색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탐색 포인트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땅을 파거나 모험을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해야 돼요. 슬프긴 한데. 자 계속 팝시다. 아 여긴 됐고. 나중에. 여긴 나중에. 자 이렇게 취소할게요. 이게 뭔 소리야. 아 여기 침입했었구나. 어물 주고 좋네. 자지레건 여기도 계속 탐험을 해야겠죠. 이렇게 쭉쭉. 자 어느새 마운틴 포인트 지금 10일까지 늘어났죠 저 25까지 좀더 만들어야 돼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에이 구리 잖아요 자 이것도 좀 정리하고 여기 있는 건 뭐야 에이 구리 잖아요 이거 구리 같은 건뭐 어쩔 수 없지 음? 그래도 캘게요 나중에 대비해서 캐긴 해야 돼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여기 끊겼으니까 길 만들어주고 나머지 거다 파고 좋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 철이다 철철오 잠깐만요 아왜 이렇게 많지 이거? 행복하죠 갑자기? 자 여기 중간다리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와 행복하다 이거 너무 행복해요 자또 전투가 발생했는데 이번엔 뭘 원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줄게요 어디보자 여긴가요? 이번에도 또 곡괭이 얘기가 나왔는데 곡괭이 만들어줄게요 자 하나 하나 하나 끝 잠깐만 이런 기능이 있었잖아 자 여기 이거 누르면 이쪽에서 뭘팔지 정하는게 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 필러있죠 호잇 야 이런게 있었다니 아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이었구만 자 참고합시다 자 완료 계속 탐사 떠납시다 구리 밖에 없긴 한데 좀만 더또 저번처럼 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힘을 내야 돼 여기 구리 있죠 여기도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계단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해 줍시다 여기도 파버리고 아직 탐험 포인트가 1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25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아쉽게도 이쪽은 굴이네요 굴이니까 일단 그래도 파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 만들어주고 어잇? 다 팠니? 좀만 더 하자 됐으 끝 자 위에도 다 정리가 된것 같고 여기도 또 구리가 있네요. 여기도 다 파버려야겠어. 파버립시다. 이쪽도 길을 좀 개척시켜야겠죠? 이렇게 자 이쪽은 계단을 만들어줍시다. 건너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 엄청 땅을 많이 팠죠? 근데 아직 모험 포인트가 13밖에 안 돼요. 슬퍼요. 자 이번엔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야 드디어 나왔어요 톱니바퀴. 자 근데 우리 톱니바퀴 지금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음흠. 아 어, 이거 좀 기다려야겠죠. 혼자서 방법이 없죠. 자 반대쪽도 탐사 떠납시다. 지현재로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철이 보이진 않아요 철이 좀 많이 필요한데 철이 아직 없어 자 이번에도 구리 여기도 구리 근데 구리가 이렇게 많더라 하더라도 그 사용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음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제 굉장히 생각은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시다. 자 여기도 팔수 있나? 할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놓고 사다리 만들고 없네. 자 모험 포인트 이제 18이에요. 좀만 힘냅시다. 25까지 만들면 될 거예요. 뭐야 이거? 나 건넨 적이 없는데? 이거 다시 합시다. 얜또 어디야? 아, 이건 제공하기로 했고. 다른 찾아가지고 물자 제공할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제공할게요. 이런 식으로 합시다. 다행히 구리밖에 안찾네요 자, 이런 거 금방 할수 있고. 음식은 좀 애매모호해서 그냥 하지 않을게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구리 생산량도 한 20개까지 그냥 땡겨놓을게요. 이렇게. 빠르게 합시다. 자 완료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완료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여기는 계단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자 이제 모험포인트 20포인트죠 5포인트 남았어요 좀만 힘냅시다 자 땅을 거의 다 이정도 파는데 그 철은 이제 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도 좀 땅을 파야 될것 같아요 이쪽 라인이 있죠 여기도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자한 포인트만 더 얻으면 돼요 이기 4죠 여기는 왜 안되는 걸까 음 이유는 알것 같아요 여기다 사다리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전투 발생했고 이제 연구를 합시다 이 아이죠 머시너리 머시파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합시다 자 이번 전투에서 원하는 게 뭐죠? 음 그래요 자 방어 합시다 이번에도 곡괭이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하나 핸들 그리고 노안 이렇게 세개 하면 된다 돈이 또 슬슬 줄어드니까 팔아야겠죠 기둥 어디 갔어 기둥 이 아이 호잇. 자 이렇게 할게요 아무래도 이쪽 라인은 어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속도 많이 있죠 이거 다 파야 돼요 여기도 파야 되고 자 이런 거다 파고 이것도 다 파고 됐어. 지금 워낙 오더가 많아가지고 지금 땅 파는 것도 명령이 밀리기 시작했죠. 자이 아이 갇혀있네요. 얘를 좀 구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메시지가 좀 심각하게 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어이? 자 누군가 만들어주겠죠. 어차피 이거 부시면서 재료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 그래 연결시켜주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 메시지 많이 떴는데 금방 처리가 될 거예요. 그 이왕김에 이것도 캡시다 자 이렇게 캐버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자 적진을 침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메탈 파츠가 드디어 필요하죠 음.. 자 준비를 해봅시다 저거 메탈 파츠 만들려면 메탈 시트가 필요하죠 이거 일단 순위를 올릴게요 얘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야되고 한 여섯 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메탈 파츠도 한네개 정도 만들어 놓읍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 수용할게요 이거 승락하는 거 호잇 자 하는 거 지켜볼게요 만들기 시작했죠 아 이거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자그 동안 이쪽도 계속 확장을 할게요 지금 에 구리 밖에 안 나서 좀 기운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죠. 자, 여기도, 정리하고, 정리하고. 자, 이쪽은 굴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파버립시다. 그리고, 계단 만들어 놓고. 됐어요. 자, 머신 파츠, 반환합시다. 흥이 아니, 얘네들 또 언제 온 거야, 이거? 얘네들좀 많이 왔죠? 방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다 쫓겨나고 있죠 우리 빨리 방어야 됩니다 좋았고 어우 거미도 왜 이렇게 세요 이거 자또 물건을 팝시다 물건을 파야지 호잇 이렇게 놓고 다들 체력 회복하시고 이번엔 좀 멋진 곳을 점령하기로 돼 있네요 아머신파츠 이번에도 또 준비를 할게요 호잇 자나 만들고 있었니? 와 재료가 모자라 가지고 못 만들고 있었을 것 같은데 반환 좋아요 자 이럴 동안 우리 그 특성 좀 찍읍시다 이제 레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난 전투 용사도 좀 찍어 놓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찍어서 테크 트리 만들고 여러 명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겹치지 않게 그렇게 찍어 줄게요 이거는 딱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찍어 줄게요 그럼 지금 몇대 몇이죠? 17대 6이죠 저희가 은근 남의 영토 점복을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쵸? 재료를 나중에 좀 제때 제때 제공을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줍시다 받칠 수 있는 거 받치고 나무? 나무는 일단 대기합시다 음된것 같아 자, 남는 시간에 계속 이렇게 땅을 파 가지고 모험 포인트를 얻어보게 여기 또 뭔가 있는걸? 아구리죠 구리. 구리 파버립시다 그 다음에 카고 아니면 얘를 찍고 싶은데 그쵸 음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카고 먼저 찍을까요? 카고 먼저 찍읍시다 무브먼트 스피드죠 음. 자 이번엔 어딘가요? 방어해야 되죠? 방어 야 다행이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자원들을 많이 원하면 좀 힘든데 구리 구리는 남아도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이거 일단 3개만 지으면 되겠죠? 그게 맞나? 맞죠? 그 철광석이 좀 많이 부족한데 철광석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될것 같아요 답한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이러면 또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데자 철광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원이 무한대로 생성되는 그런 광산이 있을까요? 제 생각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찾아보긴 해야겠죠. 땅 모양이 마치 북아메리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긴 한데. 어, 여기서 좀 좋은 자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자또 뭡니까? 일단 이거 처리해주고 이번엔 방어예요. 똑같은 거? 어잇! 똑같은 거방어줄게아 이러면 또 지금 철광석이 부족해질 텐데 걱정이 되죠. 여기도 미리 없애버릴까요? 그래도 될것 같은데 일단 계단을 좀 만들어볼까요? 이쪽 안쪽 라인에다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여기다 계단 만들고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난후에 이제 49포인트가 생겼어요. 또, 일단 음. 퀘스트 완료하고 후잇 자 이번엔 뭐하면 좋을까? 밀리샷? 아니야 술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지지락을 배우는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옷도 입혀주면 좋긴 한데 옷도 할까요? 해도 될것 같긴 해요. 자 이거하고 이거 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자 옷가게 분명히 생겼을거예요이 아이 좀 크죠? 음..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여기 옆에다 지어주기에는 좀 크네요 얘들도 그쵸? 그쵸? 그러면 이쪽에다 지는게 맞는것 같아요 여기다 지을게요 한칸 띄고 자 돌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됐어 아이고 또 구리밖에 안나오는구나 그래 구리 어쩔 수 없지 자 구리라도 얻는게 어디에요 그쵸? 와 여기 구리 많네 일단 캡시다 이거 야 이렇게 구리가 많은데 처음이에요 다캐다캐 도로는 만들어 줄게 여기도 개고 여기 있니? 응 음, 됐네 진짜 철이 없어서 또 큰일났어요 아 철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나 이거 반납하고 또 자 이겼고 계속 땅 파야 되고 여기도 파야 되고 길 만들어주고 우잇. 아래쪽에도 길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야 땅을 파지. 자 이런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여기도 나중에 좀 없애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쪽은 없앴었는데 일단 전투를 갑시다. 자 너희들 다 이리와 이거 없애러 갈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빨리빨리 와 장비도 좀 멋지게 맞춰주면 금방 잡을 것 같긴 해요 자 애들이 많으니까 금방 잡죠 여기에 철이 있나요? 젠장 없네요 어철 있다 그렇지 자 이거 끝내놓고 잠깐 잠깐 잠깐 여러분 여러분 여기 철이 있으니까 이거 철 캡시다 그리고 계단 만들어줄게 이렇게 계단 만들고 이거 다 캘게요. 여기 철 있는 것 같아. 철. 자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죠. 계단 만들면서까지도 다 캐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어우 좋네요. 철 부족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죠. 자 이런 것도 다 챙겨주고 아니아니야 어디, 어디가 어디가 에이 그러면 이거 챙겨올래? 이런 거? 이런거 다 챙겨올래? 그래 이렇고 이거 만들어줄 사람 어디갔니? 이거 만들어줄 사람 없어? 그럼 연결시켜줄게 이렇게 됐고 여기 아직 철 더있죠? 더 캡시다 와행복하고요야 철을 이렇게 구하니까 정말 좋네요 오이철 왜이렇게 많지 여기? 한심낮 났죠 저 자 여기 물은 좀 위험하니까 좀 그만 그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 치고 아 여기도 철이 있었구나 아 행복하네요 자 그리고 전투 지원합시다 지금 방화나 정신이 없는데 아, 이런 거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생산이 가능하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화이트 스미싱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요구사항을 좀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지금 그 그러니까 사람 빨로 방어가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거다 배우고 갑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됐죠? 호잇 행복하고 와철 생기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여기도 철 있고 여기도 철 있고 여기는 센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갑시다 으흐. 자 그러면 지금 철이 많으니까 뭐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이 아이 연구했던 이 아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형 채석장이죠 이것도 만듭시다 지금 필요한 게 이걸 좀 만들어야겠네요 일단 4개씩 만들어 놓도록 지시를 내리고 기다려 볼게요 자, 자원들 제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지어놓고 대기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생산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나요? 음, 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이걸 만들 수 있네요. 그럼 이거 내려놓읍시다. 여기도 자체적으로 저장량이 좀 있을 테니까 이거 좀더 늘려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됐어 오? 만 속도 빠르죠? 좋네요 전투 공격인가요? 방어인가요? 아 방어네요 자 이거는 여기서 만들면 되죠? 세개 근데 철은 좀아껴써야될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철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철이 생각보다 다른데서 이것저것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금방 바닥이 날거예요 그래서 좀 아껴 써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끝까지 가드나? 음.. 이건 좀 고민해야겠죠 자 구리도 최근에 많이 쓰니까 어 여기 철이 네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합시다 됐어 철이 있니? 없죠? 자 이쪽도 땅 파버리고 여기도 땅 파버리고 땅 파버리고 자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거 바로 확인해 봐야 돼요. 스피어 스피어를 해도 될까요?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아프지 않죠. 그런데 영향도를 좀 올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기다립시다. 자한개치 올랐죠. 이제 사람들 더 고용해도 될 거야. 사들이 많으면 해피해피 하겠지. 오, 그레이트홀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일단 내비두고. 자, 여기서, 또, 삼수대로 만들어줄게요. 아, 일단 고용을 합시다. 아니, 고용하지 말고, 그, 거주 공간을 먼저 만들어줍시다. 스토리지 말고, 여기 있죠? 자, 이거 하나, 둘, 한세개 정도만 만들고 아래쪽에다가 바닥재 깔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셋 아이고 실수 여기 다 고용할게요 오우 너무 비싸다 근데 그만한 값어치라 하겠지 기대하겠어 뭐 저희는 기둥이나 이런거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호잇. 합시다. 뭐야 쥐왔어? 음 일단 방어하고 자돈 다시 벌리죠? 음, 나쁘지 않아요. 자 빨리빨리 만들어주시고 제가 어사인시키게 어,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둥은 만든 중이니까 금방 전달이 될 거예요. 중형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커버가 될 거예요. 자, 옥사인 자, 홍리스를 이렇게 찾아서 지정해 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합시다. 호잇 호잇, 끝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없애줄게요. 가리고 있잖아요, 이런거. 자, 가리는건 이제 없애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자 어디서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또 많이 얻었니? 이거는 내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으흠 어디야 어디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발견한 거니? 너니? 아니 잠깐만 그거 너네 싸울 수 있어? 아니 그 그러지 말고 전부 다보여그러려면다 데려와요 잡을 거면 다데려온거 맞아 자, 일단 대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쉽게 한게 있어요 자 이거 다 데리고 갑시다 다 데리고 가야 돼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투 합시다 자 그리고 이리 와 이리 와 대기 대기 아니야 아니야 싸우지 말고 자다 오시고 다 오시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혼자 싸우지마 이거 때릴게요 일단 때리고 봅시다 오, 쥐들 많이 나오죠? 그래도, 고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행복합니다. 와, 정신없어. 그래도 이 동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야, 인구 빨리 이기고 있어요. 털었다. 털었고, 고기 잡고. 와, 가득 많이 생겼죠? 좋아요. 해피합니다. 자, 이동은 일단 이쪽은 정리했으니까 됐고, 여기 있죠? 여기서, 물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도 미션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챙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땅안 판대가 어디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는 거 땅도 계속 파주고, 우리 철을 찾아야 돼요. 계속 됐어 자, 전투 지원합시다. 이번엔 확장이에요. 야, 이거 간단하죠? 이런 거. 거점을 다 정복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한데 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채석장에서 일 안하고 있죠? 그럼 팔면 돼요. 이거 있죠? 팔아요. 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쭉쭉쭉쭉 좋아요. 자 이것도 완료합시다. 끝! 자 18대 5 이제 거점 5개 남았어요. 좀만 힘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남는 자원들 요구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건 바로 진행을 해서 우리 협력 포인트를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것들만 해서 포인트 얻는 것도 낫지 않은 것같아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5개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집을 두개더 만들고 그두명을더 고용할까? 그래도 될것 같은데 자여기도 하나 짓고 여기도 바닥 하나 만든 다음에 집 하나 더짓고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스페이드 포인트 얻읍시다 자 쭉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해금 시킬 수 있는 거 스피어는 제가 패스할 거고 화이트 스피싱이나 이런 거는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선엔 조금 빠졌니? 아 협력 포인트가 10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먼저 합시다 어이 어, 이 아이는 건물이 작은 편이네요 그냥 위에다 올려줄게요 여기다 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리고 자 바닥재 만들어주고 오신기하게 생겼네요 만들 수 있는 게 있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원석이 필요하긴 한데 뭐 원석이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자또 고용합시다 어 이제 또다 비싸요 자또 물건 받아주고 금방 만들죠 좋네요 그냥 얘를 한 120개? 한 150개까지 저장을 시킵시다 사람도 이렇게 지정해주고 갑자기 급속 팽창이 되죠 아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철이 또 부족해질 겁니다 철 빨리 찾아야 돼요 철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땅 파던 거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쪽 왜못 오니? 뭔가 이유가 있나? 이쪽도 계속 파고 자 계속 원정을 떠나야 돼요 우리 자 이렇게 하고 이쪽 땅을 파고 여기 뭐니? 구리야? 구리면 안 되고 자 여기 계단을 올릴게요 이렇게 아니 사다리죠사다리 올린 다음에 이쪽도 계속 여정을 떠날게요 됐어 자 전투 지원인가요 방어인가요? 방어네요. 자이름거 해주고 이제 금하고 그런것도 재련이 가능한데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캐는대로 만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읍시다. 자 이렇게 놓고 오 나중에 이것도 만들어줘야겠네요. 자이 아이는 재료가 어떻게 되죠? 해머 헤드 아 그래 해마일드까지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머리 몸통 도안 그리고 누구한테 지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요 확인해봅시다 자 특성 좋은 애 얘죠 얘한테 이거 줄게요 바꿉시다 그리고 반납하면 끝자 일단 이 정도로 확장을 했는데 지금 계속 철을 찾아서 제가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어떻게 보면 게임이 거의 끝나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저 엘리베이터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 스토리 팍팍 밀고 있죠 적들 지금 진지가 다섯 개밖에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다 밀어볼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게, 그, 적들을 다 물리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여. 그래서 일단 계속 진행은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끝나버리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쵸? 아, 그거는 그때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